안녕하세요. 돈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투자연구소 조성현입니다. 10월 첫째 주 주간 주식시장 전망입니다. 네. 하필이면 오늘 3천선이 무너지면서 고소비가 네. 네. 끝났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예, 걱정하고 있는데 오늘 하디쇼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세 가지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조금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확 팔고 오늘 다또 판 분들이 많을 수도 있지만 네. 가격이 더 떨어졌을 때 산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환상적인 <웃음> 방법이 되겠죠. <웃음> 전략이기도 하죠. 예, 예, 두 번째는 예, 예. 버틴다. 네. 또 의외로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버티는 분들 또 손해 본 상태에서 팔기도 그렇고 그래서 네. 이런 분들도 결과적으로 많아요. 그죠? 네, 네, 맞습니다. 세 번째는 버틸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계속 산다. 네.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니까 산다. 네. 이세 가지 대응 전략이 어떻게 유효한지를 오늘 하디슈에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0월 첫째 주 주간 주식 시장 전망 출발합니다. 답답할 땐 언제나 돈 파는 가게. 자, 지난주 동향 가볍게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지난주에는 이제 겨우 3,000포인트를 음. 턱걸을 했습니다. 예. 어, 3.39% 하락을 했고, 예. 어, 주가 지수로는 100포인트가 좀 넘게 음. 하락을 했으니까 많이 하락했죠 뭐,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예. 어, 미국 음. 등 일본도 다 이렇게 좀 하락을 했고요. 예. 이제 그 3월 25일 기록했던 음. 3 8 0 8포인트 6개월 전에 기록했는데, 그 부분까지 지난주말에 도달했는데 예. 여기에 있어서 기관이 의외로 이제 외국인이 아니라 기관이 음. 1조 5천억을 팔면서 예. 어, 하락세를 주도를 했습니다. 어, 외국인이 한 5천억 팔고 기관이 1조 5천억 판 것을 어, 스마트한 음. 개인이 어, 받쳐냈다는 것 또한 예. 거무적인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끝까지 스마트한 결론으로 <웃음> 도달해야 하는데, 네. 그죠 자돈 파는 가게 주간 주식시장 전망은 어 저희들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아, 것이기 맞아요. 때문에 예, 참고하셔서 예, 예. 모든 투자는 또 투자자 본인들의 책임이라는 것도 늘 잊지 마시고 자신의 투자 포트폴리오 전략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디슈입니다 앞서 네. 말씀드린 세 가지 대응 전략 네, 팔고 네. 저점 매수를 하느냐 네. 아니면 계속 버티기를 하느냐 네. 세 번째는 버티기 불러서 또싼 맛에 매수를 함께하느냐 이세 가지 대응 전략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말씀 나눌 건데요 우선 이 배경부터 최근의 이 상황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제 제가 단어를 선택하는데 좀 신중함이 좀 있었는데 현재 폭락이라고 얘기를 않고 그냥 조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좀 최근에 지시장 하락을 전 조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정은. 어, 밸리에이션 멀티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뭐냐 멀티플이라는 거 뭐냐면, 은 주가 수익 배율이에요.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퍼라고. 퍼라고 하는 거죠. 예. 주가 수익 배율의 조정 과정이다. 음. 즉, 어떻게 되냐면은, 14까지 높아졌던 PR의 현재 음. 역사적 저점이 10까지 좀 떨어져 있는 예. 상황이에요. 예. 즉, 어, 전반적으로 보지만,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기 보다는, 음. 어, 멀티플 조정이라고 저는, 어, 보고 싶은데, 이와 같은 것은 저점을 탈피해서 음. 상승하는 과정에서 이제 부양차익이 축소된다는 뉴스가 나올 음. 때 이러한 멀티플 조정은 항상 일어났었다. 예. 어, 과거의 개념을 보면 꼭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기 때문에 당분간 어, 변동성은 어, 확대될 건 불가피하다. 음. 즉, 이번 주에 주식 시장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뭐, 저, 10% 20% 등락을 하는 게 아니라, 4 50%씩, 어, 저기, 등락을 할, 이런 주식 시장이 전개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즉, 변동성은 불가피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 이번 주, 다음 주, 음. 뭐, 10월 전략이라기 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좀 길게 본다면, 굿 찬스다. 예. 지금의 저점이 굿 찬스다. 하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세 가지 대응 전략을 하기 위해서는 과연 지금이 경기의 정점이냐. 우리 음. 이미 정점을 2분기 지나고 예. 3분기, 4분기부터는 계속 낮아질 것이냐를 한번 검토를 예. 해봐야 되겠죠. 저는 어, 아니다 하고 음. 말씀을 음. 이제 과메히 드리는데 한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코로나 사태가 없었다. 그러면 예. 2019년으로 음. 돌아가 있죠. 그래서 2019년에 성장세에 꺾였다가 다시 그 성장 궤도에 음. 현재 글로벌 주시장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재진입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즉 어, 성장의 그세에서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음. 아, 두 번째는 어, 코로나 대응과 관련돼서 신성장 산업이 많이 출현을 했어요. 예. 어, 뭐 기후대응 문제라든지 음. 천연자원 기, 재생에너지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음, 음. 어, 저희 발전을 했, 했지 않습니까? 즉, 이러한 그 신성장 산업이 눈에 띄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 마지막으로 기업들이 지금 그 이익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그 다음에 신규 투자가 지금 중된다는 상황에서 음. 대규모 현금을 지금 보유하고 있어요. 예. 대규모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런 대규모 보유한 현금을 지금 설비 투자에 지금 투입하려고 음. 하고 일부 투입을 하고 있고 투입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 이제 이건 어떻게 우리가 알수 있냐면은 어 어렵다 어렵다 하고 뭐 배그 배가 저기 없어서 난리가 친다 음. 어쩐저런 하는데 우리나라 수출 실적이 기저 효과가 사라지면서 증가율은 떨어졌지만 음. 우리나라의 수출이 지금 계속해서 역대 최고치를 예. 찍고 있어요. 이걸 예. 뭘로 설명을 하겠어요? 해외에서 그만큼 어, 설비 투자라든지 소비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수요가 많이 있다는 음, 얘기죠. 예. 자, 여기서 어떻게 여러분들은 판단하시겠습니까? 경기가 정점을 지나, 지나고 이제 넓어지겠습니까? 널불, 아니면은 이러한 추세가 조정을 거쳐서 재확산되겠습니까? 음. 저는 경기 정점을 지났다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여러 가지 낙폭을 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투심이라고 하는 네네, 그 투자자들의 심리 가운데 하나가 이제 코스피 200일선이 무너졌다 네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자, 이 부분은 또 어떻습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어, 지난주를 기점으로 해서 예. 지난주만 해도 어 3천 코스피 2 0 1일선이 3,110포인트를 음. 지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음. 좀 있었었는데 예, 예, 예. 결국에서는 3,000포인트를 겨우 넘는 예한어20 2 0 1일 이동 평균선에 비해서는 대략 100포인트 아래에 음. 지난주 에 끝나버렸거든요 예, 예. 그런데 오, 오늘은 더 많이 좀 떨어지는 음. 상황이거든요 즉어2 0 1일 이동 평균선이 아래로 주가가 떨어지면은 대부분의 음. 어떻게냐면 아 이제 추운 겨울에 접었던 것이 음, 아니야 다시 이제 201선을 뚫고 올라오기는 힘든 것이 아냐. 니 그러니 다 팔고 도망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예.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현재 에그 이론적으로는 저점이 한 2900에서 2950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대략. 그 선까지 왔어요. 2,900에서 2,950선을 왔다리 갔다리 오늘 했거든요. 이제 여기에서 추가 조정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음. 이제 조정이 되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오늘처럼 뭐 70포인트씩 빠지고 이런 음. 일은 아마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공격격,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이런 선에서 분할 매수를 해도 저는 음. 된다 아, 얘기하는데 조금 보수적인 투자자라고 한다면 어, 여기서 다시 턴 아웃런드 해서 3,100포인트 아래에서 음. 이제 매수하는 게 좋은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웃음> 예. 이제 뭐몇 가지 있는데, 어, 과거에 보니까요. 예. 대세상승장, 인데 지금이 대세상승장에서 일시적 조정이냐, 꺾여 나가서 이제 음. 끝난 거냐, 근데 저는 대세상승장의 연속성에서 일시적 조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 대세상승장이라도 꼭한 번은 201선 음. 아래로 조정이 있었었다. 예, 예. 음. 그러니까 왜 201선 부근에서 사야 되느냐의 첫 번째 이유가 음. 한 번쯤은 201선 아래까지 조정이 있었다. 예. 첫 번째, 두 번째는 멀티플 조정으로 고, 그 코스피 고평가 부담이 해소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뭐냐면은 이제 기업 이익은 연초부터 한 40% 상승을 음. 했는데 주가는 제 대략 한 6개월 정도 횡보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P/E R이 아까 얘기한 대로 14에서 13, 10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멀티플 조정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 어떤 면에서는 키맞춤을 너무 심하게 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죠. <웃음> 예, 그리고 이제 이론적으로 아까 이제 이미 2,900선, 음. 어, 2,900선 아래까지 떨어질 가능성 상대적으로 가능성은 낮다. 좀 낮다. 예. 네 번째 그러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내년 상반기에는 정고점 돌파 또는 어 심하게는 3,800포인트까지 음. 간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지금보다 훨씬 좋을 거라는 음. 전제를 한다면 당연히 3,100포인트 아래에서 음. 분할 매수하는 게 맞는 얘기겠죠.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결국에 있어서 과거에 이 대세상승장에서 본다면 어떤 거냐면은 대세상승장에 갈때 기업이익의 증가도 증가이지만 음. PR상승이 더 컸었어요. 그런데 예. 왜 PR관호선은 가 기업이익보다 주가가 올라가는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잖아요. 음. 그건 어 어떤 거냐면은 위험이 선호현상이 나타났고 음. 어 과거 이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고 또한 또한 개인 투자자들이 물밀듯이 음. 밀려왔어요. 그런데 예. 현재 지금 이 상황이 약간은 해소가 됐지만 음. 이용선호 현상이라든지 기대심리라든지 개인 투자자의 저변 확대라든지 음. 이런 걸 생각한다면 과거 대세 상승장에서 과 결코 벗어나지 않는 음. 현상을 현재도 가지고 있다. 예. 그러니 코스피는 저는 그 추세 재개가 예상된다. 음. 그러면 이제 이러한 것이 전제로 됐을 때세 가지 전략을 할수있게 뻔히 나온 거죠?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 배경으로 보면, 네. 어쨌든 주가는 또 행보에다가 최근에 빠지고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실적은 강하게 상승하고 있다. 예예. 또 경제 회복 재개, 네. 또 위드 코로나 네. 등등은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한 전제로 한다면, 아까 2 0 1일선 하회했으니까, 매도 후, 음. 어, 적가 매수 하려는 사람들도 있겠죠. 예. 두 번째, 나는 이 손실의 아픔을 나 느끼기가 음. 너무 싫어. 예. 그냥 한번 버텨볼래. 이번은 어, 어, 하다가 이렇게 돼요. 그렇죠. 어, <웃음> 예. 예, 비자발적으로도 버티기를 예. 하는 분도 예. 많을 거예요. 세 번째는, 보유를 하되, 음. 저가 매수 기회를 탐색할 수가 있겠죠. 여유 자금이 있을 때. 그러죠. 예. 근데 이제 오늘도 음. 이제 몇 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이번 주에 찬스볼이나, 음. 아, 그 저가 매수 기회가 있으니, 그때마다 아, 한세 번에 나눠서 분할 매수 하셔라. 그랬더니, 예. 말은 좋은데요. 제가 돈이 없어요. <웃음> <웃음> 그러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제 그 말도 했는데, 음. 자, 이제 1, 2, 3번이 있겠죠. 예. 있는데, 이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200일선 아래에서 이런 현상이 예. 벌어졌을 때 예. 과거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연구한 자료를 읽은 게 예. 있어요. 예. 거기에 나온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위험은 저기 하에 하면은 순간에 매도하고 현금하는 전략이 위험이 가장 적겠죠. 왜? 예. 추가 하락보다는 나는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 예. 가장 적겠죠. 두 번째는 어 이제. 리스크는 당연히 지속 보유고 세 번째는 보유한 적가 매수 이런 순서대로 음. 리스크가 커지겠죠. 예, 예. 그런데 수익률 측면에서 본다면 음. 거꾸로 해요. 어, 당연히 저가 매수 보유를 하면서 저가 매수 했으니까 적, 싸게 사는 것이 다시 200일 이동 평균선 음. 분명히 회복하면. 회복하고 음. 넘어가는데 음. 회복한다면 은 강하게 상승할 거거든요. 음. 그러니 당연히 수익률이 에, 3번이 제일 높고 음.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냥 오 어, 하다가 버텼는데 버틴 게 에, 매도 후 어, 현금화 전략해서 적가 매수를 이제 대기하는 것보다 보유한 게 오히려 수익률이 더 높았어요. 음, 왜냐하면 또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매도 후 적가 매수가 경험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더 늘어질 것 같고 그렇죠. 욕심이 오히려 커지는 네. 경우가 많죠. 이제 예. 이제 팔았을 때는 본인이 음. 전략적으로 내가 아 200일 이동 평균선을 하여 할 때는 좀 심하게 저기 데미지가 올수 있으니까 일단 현금화해서 저가에 내가 반드시 매수하리라는 예. 전략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좀 공포의 매수를 예. 그렇죠. 하다 보니까. 그걸 합리화 시키는 거죠. 그렇죠. 예. 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가 매수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그런데 음. 지금 이제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뭐냐면은 결국은 어 현금화를 가지고 있던, 이제 예. 팔고 현금을 가지고 있던, 지속 보유하고 있던, 2,900에서 2,950 이런 선에서 어, 사기 힘들지라도 음. 적어도 적어도 적가 매수를 하셔라. 음. 분할 매수 하셔라. 아니면 은 어, 다시 2,201선이 3,110포인트 때 오면 은 무조건 사라. 예.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는 단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아까 얘기했지 멀티플이 낮은 즉 예. PR이 낮은 종목 위주로 해서 어 단기로 사는데 음. 결국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이제 201 이동 평균선을 상회하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대세 상승장을 기대하고 산다면 은 뭐냐면 은 보통 금융장세의 초기에 주도했던 종목들 음. bbig 라고 하잖아요 예, 예.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음. 이런 산업이 주도를 했잖아요 예. 그럼 이제 그 금융장세에서 지금 실적장세로 넘어가고 있다고 음. 하지 않습니까? 즉, 이제 유동성은 축소가 되면서 실적이 뒷받침 음. 되는 종목. 다른 종목에서 하지 마시고 업종에서 음. 하지 마시고 BBIG 중에서 음. 어, 실적이 나오는 꿈만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아니라 음. 실적이 나오는 종목을 지금 2,900에서 3,000포인트 아래 3,000포인트 음. 아래 이 순간에 종목 탐색을 열심히 하셔 가지고 음. 과감히 저는 매수하기를 좀 권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미, 이미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보면 200일선은 화해했고, 네. 그래서 만약에 팔았다고 한다면, 네. 내일부터라도 조금 매수 전략을 조금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게 낫겠고. 저는 예, 그죠? 맞습니다 예, 예, 예. 두 번째, 팔지 못했다면 계속 버텨보시라. 아, 그게 팔지 낫겠고. 못한 분들은 절대 여기서 3,000포인트 아래서 팔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절대 예. 팔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양못팔았서면 그냥 조금 시장을 믿고 예, 예, 예. 기다려 보시라 예, 이론적으로 아까 그렇죠. 말씀드렸지만 현금화해서 적감회수 기회를 노리는 사람보다 버틴 사람이 그렇죠. 수익이 좋았어요. 세 번째는 이양또 버티고 계시다면 네. 만약에 또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있다면 오히려 플러스 적감매수까지 조금 고려해 보시라 예,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도 네,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자, 이 이야기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경제가 어 위드 코로나해서 경제 재개에 대한 해, 그게 굉장히 강하다는 것. 네. 그 다음에 또 개별 기업들에 대한 성장 실적도 굉장히 강하다는 것. 그런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가 키맞춤을 하는 과정이라는 것. 근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 키맞춤이 너무 심하다는 것. 네. 자, 이런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혹이 또 저희들하고 다른 생각, 의견을 가지신 분들은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또 <웃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맞습니다. 그러니까. <웃음>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음, 요즘 같이 조금 답답한 시절에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 세 가지 내용으로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10월 첫째 주 주간 주식시장 전망, 오늘도 펀펀한 투자연구소 조성년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